그러니까 아 생활 속에서 편하게 네. 할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잠을 잘때 되게 중요한 게음 사실 침대보다 베개거든요. 아 침대보다 베개가 더 중요합니까? 그럼요. 예. 침대는 사실 뭐 담요를 깔고 자나 뭐좀 푹신한 정도만 맞으면 되는데 베개는 어이 머리의 높이를 결정하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면 머리 높이에 따라서 목의 각도가 달라집니다. 음 목의 각도가 달라진다는 거는 어, 우리가 거북목 일자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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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기도 합니다. 네, 저도 개인적으로 그 네. 베개 때문에 좀 고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암만 아, 자고 일어나도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. 오랜 시간을 자도 음. 다음날 일어났을 때 너무 몸이 불편하고 그렇죠. 개운치가 못하다 보니까 음. 또그 다음날 하루도 지장을 네. 받아서 또 힘들어지고 이게 그렇죠.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. 음. 그래서 베개를 정말 한 7, 8개를 음. 막 좋다는 베개를 막 사서 음. 해봤는데 음. 사실 어떤 좋은 어떤 베개가 좋은 건지에 네. 대해서 좀 기준 <웃음> 을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렇죠. 베개는 네. 그, 우리 그말 중에 그 고침 단명이라고 해서 네. 높은 베개를 베면은 빨리 죽는다라고 음. 말을 제 들으니까 사람들이 낮은 베개는 오래 살지 않을까? 라고 <웃음> 생각해서 또 낮은 베개를 또 그렇게 찾더라고요. 네. 근데 신발을 생각해 볼게요. 자 어 작은 신발이 되게 불편하잖아요. 예. 그러면 이제 큰 신발을 사면 편할까요? 똑같이 불편하겠죠. <웃음> 마찬가지로 나내 발에 맞는 신발이 편한 것처럼 네. 베개도 나한테 맞아야 되는데 아... 이 나한테 맞는 베개를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예.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베개들은 다 규격화돼서 대량 생산하는 베개라서 네. 이 베개를 맞출때 고려할 게뭔줄 아세요? 어떤 건가요? 자 뒤통수의 형태에 따라서 머리 높이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음. 목의 길이 내 네. 머리 크기 어깨 넓이 등의 두께 음. 이런 점들이 전혀 다른 조합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네. 그거를 다 수백가지 의 베개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중소 또는 규격화된몇 음. 가지 모델 중에서 나한테 만들걸 찾으려다 보니까 맛 네. 나한테 잘 맞는 베개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.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요? 왜 나를 베개에 맞춰야 되지? 음. 베개가 나한테 맞추면 간단할 일을 아, 응. 그래서 맞춤형 베개가 또 있나요? 네 아. 베개를 나한테 맞출 수 있으려면 예. 구조가 달라져요 지금 베개 그냥 네모나잖아요 네. 그럼 맞출 수가 없어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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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오. 어. 거기다 또 중요한 게 침대 상태, 침구 매트리스가 딱딱하냐, 높냐에 으 따라서도 또시컷 음. 맞춰놨는데 바꾸면 또 달라지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여행 가서 되게 불편한 게 어. 어찌 보면 베개가 안 맞을 수도 참 많거든요. 네 음. 맞습니다. 그처럼 그렇게 나한테 맞추는 베개를 음. 이제 하는 거가 이제 첫 번째 대대중적이죠. 네네.